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필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나는 팔자주름 인디안주름을 올리려고 필러를 맞았는데 오히려 그 주름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예 필러 자체가 문제가 있는 시술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팔자주름 인디언주름은 전체적으로 편편하다가 거기가 쑥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이 밑에 부분에 필러를 넣어서 이거를 돋아 올리려면 이폐인 곳에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꺾어진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만일 이렇게 꺾어진 곳에 폐인 곳에만 넣지 않고 주변까지도 넓게 넣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 폐인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더욱더 폐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필러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필러를 시술하는 시술법 그리고 시술하는 사람의 역량의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필러가 제대로 위치했더라도 거기를 꾹 눌러서 그 그곳에 유지 안되게 옆쪽으로 밀어버리는 경우죠 그렇게 돼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더 깊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정확하게 패인 곳에 위치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거기서는 이제 방법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놓고 대강 그 위치에 패인 곳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확한 시술법이 될수 없고 효과도 별로 없는 거죠. 일단은 굉장히 딱딱한 딱딱한 필러를 피부 밑에 저 밑에 있는 뼈 든든한 든든한 기본이 되는 딱딱한 기초가 되는 뼈 위에다가 딱딱한 조직 딱딱한 필러를 이렇게 얹어놓고 그 위에 하나 더 얹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필러로 겉 표면에 있는 샤프하게 꺾인데를 깔아주는 그런 조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창한 방법이고 그것은 이미 전전 전 세계에서 어 고시 방법 고스테크닉 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으로 이미 퍼블리시 된 거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잘 올려도 여기 부분이 잘 올라갈까 말까인데 그냥 대강 이렇게 널찍하니 부드러운 필러를 이 여기 근처에다 이렇게 쏘면 오히려 더 심한 일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좋은 시술 그러니까 팔자주름과 인디안주름이 정확하고 어 오래가게 모양이 잘 잡히게 만들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정확한 시술 제대로 된 시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좋은 시술로 좋은 필로로 받으셔서 인디안주름 팔자주름을 잘 교정하시기 바랍니다